야 고구마도 구워먹는 거야 우리? 오! 아 진짜 왜 저래? <웃음> 아 고기! 야 고구마도 오 맛있겠다 네. 미스텔 진짜 틀렸는데? 안된다? 오아 가요! 아따 공기 좋구마이! <웃음> 하늘 쪄는데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야 마카비스 이런 데 처음 봤다 야 나 사진 간다. 사진 오, 한번 찍어 줘야지. 오늘 진짜 달라와. 오늘 나자 갑자기 새벽에 감성 인스타 올라오는거 아니야? 오. 오야 야, 불 파이어 쩐다. 야 오이 좀 줄게. 막은 손맛이야. 오늘 야좀짤 거다. 잘한다. 쌈장 필요 없다. 하나씩 하나씩. 그리고 코인에도 야! 야!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이거 다 묻었어, 다 묻었어. 그 먹어도 뭐, 네, 네, 그래, 저저 부분이 아, 이제 어, 먹어 뭐도 된다는 애 아, 주고. 뭐, 뭐, 뭐, 뭐. 아, 암 그냥 한 1년 먼저 걸리는 거 보게. 그래. 닦아내면 돼요. 아예 알았어. 하지? 왜, 왜 화내? 하 가만 히 쳐다보기만 하고, 시. 연기나 쳐먹어라, 씨. 야, 야, 야, 야 파이어. 그래. 다된 거야? 네. 1 분만에 됐어? 됐어. 네. 물향 많이 피고. 이제 향만입히고 먹는 거야? 이제 준비겠다고 산열로. 스테이크. 어떻게 하면? 준비 어떻게 하려고? 마늘. 참기름 좀 갖고 와서 맛있어. 어 참기름이야. 아시. 뭐야 이제 춤추고 있어. 야씨 아시. 춤추고 있어. 관종이야 쟤도. 야 맛있어 보인다. 이거를 이거를 발라 그냥? 네 바르세요. <웃음> 아빠, 오빠가 나오면 사진이 진짜 잘 나와. 왜냐면 오빠가 빛을다 가리고 있고요. 그가아니어고그봐 이거 밥이야 야, 지렸다 이거. 오지고요. 지르고요. 그 네, 어떤야 아, 이건 찍어야 돼. 와, 파 비주얼. 좋다. 하나씩. 여기 어, 파트 맛도 있어 나는 맞아요. 맥주 구경하잖 맥주 줄게. 둘. 나는 술게 낫나. 너, 소매 맛있잖아. 야. 아 중국인일해. 폭죽또 터뜨려? 이거 고구마 봐라 고구마. 씨. 고기도 버터이고. 아, 아, 감자야? 감자야? <웃음> 어, 뭐, 제대로네 고기. <웃음> 고기 익었어? 예. <웃음> <웃음> 음 고기 드세요. 고기 드세요. 음 <웃음> 야, 너무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맛있어. 먹고 깜짝놀래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야? 고기 드세요. 버터만 먹어. 음! 야! 야김 맛있어! 나 솔직히 와이맛 나올 줄 몰랐어. 진짜 맛있어요, 진짜. 음! 야, 미쳤다, 야. 나 이제 얇은 걸로 이제 가야겠다, 얇은 걸로. 야, 고기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. 완전 고기 부드럽네, 고기가. 네. 라면도 있고, 사채 이제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박주 어떠십니까, 수박주. 내가 또 수박주 비례하면 당하시면 또. 바로 수박주야. 가다하네 <웃음> 이 영상 쓸수 있는 영상들이야? 응 다시 찍어보자 다시 찍어게자방알못이네아지 음악 제 붙이는 거잖아 이것도 찍고 나중에 가스도 찍고 그럼 될거 아니야 4글자 <웃음> 네 냅니다. 무조건 공쿵따3글요 <놀람> 신발장 공쿵따발장쿵대 <놀람> 달 데가리 콩콩달 리어카 콩콩달 다와 맞아 맞아 야 편이지 아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나 혼자 부르네 이거 아이러스로 부르게 되게 맛있어 보여요 음 <목소리> 진짜 리액션 못한다 더 익어야 돼더 익어야 돼자 너가 맛있게 먹어봐 너가 맛있네 <목소리> 지랄 <웃음> 미 꾸라지야 뭐야 <웃음> 아야 액션은 좋았어 근데 산 넘어 산아 틀렸어 틀렸어 아, 통수 때려 어? 이마 때리지 내가 너 여기 때렸어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야 빨리 먹어 야 소주 맛 쩌는데? 아, 진짜 아, 내가 소주 먹는다고 뒤지지 않아 반 <웃음> 마셨는데 봐줘라 안 죽는다, 안 죽는다. 아니, 이럴 때 한번 먹고 하는 거 아니 먹기 싫으면 게임 잘하던가 한 마마산 한번더해 마지막에 범주 독빵걸리게나 게임의 아. 신이야 야다 마셨다 우와 야 <웃음> 뒤졌다 진짜 야참미슬 줘봐 참미슬 줘봐 뒤졌다 진짜 그, <웃음> 와그 와중에 점으라 그래 저녁해, 저녁해, 저녁해. 우리 게임을 갑자기 쉬지? 아, <웃음> 어, 안 돼. 진짜 맛있다. 여기있다 김치 있어. 먹거게거 소금은 누구 아이디어야? 자야. 아, 가볍게 되고 아 뜨거 뜨거워요 오오 아, 아, 아, 뜨거워.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먹어 먹어, 먹어 입에 빨리 나 입으면서 입에 빨리 <웃음> 자, 와, 잘, 이거 이거 이거 입에, 입에 빨리 가뿌게 자 그럼 나나 지금 주인공 해줄게 자 먹어봐 해야, 진짜, 농구. 진짜, 농구.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집안에 방무기지 말아. 나 이거 먹었어 언니 먹어 자 나나 먹어 나 이거 한번 방무기지 형한으돼 먹어보고 싶지 좋아 좋 가고 막야 나. 맛있어? 야, 나, 나, <목소로> 나, 나, 나. 어? <목소리도> 미친 점 <진짜> 맛있겠다. 나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아, 우리 있아 맞아. 짠. 아니, 그래, 그래. 어쨌든 오빠 은행 내일 네, 내내 네, 네. 은행, 네, 은행 가는 거야. 인증샷 찍어 줘. 너는 그시아이 샌즈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그지 카페 카페 마는 인증샷 보내. 그렇지. 안 하면은 아을 what? 고 이야, 상차이야 꺾어 봐. 이거 개구리. 파워 리커. 어. 도재. 막만 돼. 자, 부탁이그때이 근데. 아, 죽야거 뭔데 근데? 는거 A few moments later. 지뭐 음, 마군이 골려졌어요. 어, 뭐? 마군이 갑자기 피지 슬퍼 보이는데요. 만취 마군. 동비가 나타났다. 소맥 한 방에 가득. 동비가 나타났다. 마군의 고뇌를 보고 계십니다. 마군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을까요? 시다 겠다 이거. 마군이 지금 구독자 만명안 돼서 이렇게 슬퍼해요, 여러분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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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. 다중요데 순수하게 멍청한 사람 처음 봤어요. 바다 보이세요? 와, 진짜 분위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여긴 사람도 없고,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장도 있기 때문에. 진짜 와가지고 분위기 내면서 이제 바다도 사진 찍고 바비큐도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구들 사이가 좀 그러면 여기에 직접 구워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 최고 진짜 왜 이제 왔을까? 처음 왔어요 처음 너무 안타까워 지금 마카오 2년 동안 살았는데 여길 왜 지금 왔는지 좀 후회스럽기도 해요 자 하나 둘 사실 여기 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버스 타고 좀 와야 돼가지고 멀어요. 멀어가지고 근데 진짜 뭐 기회가 되고 마카오에서 좀 며칠 동안 머물겠다 하면 이렇게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? 좋았어요 <웃음> 마카오 걷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밑에 댓글창에 주소 적어놓을 테니까 만약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오셔서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카오건이었습니다 안녕